왕초보 영어 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제 6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 트리 패밀리, 웰컴 백.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저를 오늘 처음 보신다면 웰컴. 환영합니다. 저는 영어 트리 타미스입니다. 저는 현재 김포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ABC도 모르는 아이들이 와서 영어를 줄줄 읽고 영어를 술술 말하는 걸 보면서 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왕초보 영어교실 시리즈를 시작하였습니다 아홉 개의 동영상 중 오늘은 여섯 번째 세네 글자 단어와 매직이 매직 마술을 하는 매직이 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제가 첫 3강 동안은 알파벳을 다루었고요 4강에서는 변화되는 자음들 5강에서는 L과 RA의 변화되는 모음들 그리고 한 글자, 두 글자 단어들을 보았습니다. 이 왕초보 영어교실 시리즈 그리고 저희 채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저희와 같이 영어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 글자 단어들을 조합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조합할 순서는 자음, 모음, 자음 순서의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매직이, 원래는 매직, 이라고 읽는 게 맞는데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모음의 변화를 주는 이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글자로 만들어지는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 글씨를 조합할 때 초성이 있고요. 모음이 있고요. 되게 받침이 있죠. 이렇게 세 개의 글자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소리를 만듭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와 한글의 세 글자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한글에는 받침이 있고 영어에는 받침이 없다는 거겠죠 한글의 받침은 소리가 하나로 묶여주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밥 같이요 하지만 영어는 소리가 하나로 묶이긴 하지만 받침이 느리게 나옵니다 외래어들 중에 우리가 펜, 핀 같이 한글자로 표기하는 단어들도 있지만 세트, 매트 b 드 이런 단어들 같이 두 소리로 표기하는 단어들도 있죠. 이것이 더 영어에 가까운 발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알파벳 강의를 할때 L과 M과 N은 받침으로 들어갈 때의 소리와 초성으로 있을 때의 소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L, M, N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소리들은 한 글자로 표시를 하는 거죠. 이세 글자 조합은 요 지난 5강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앉아서 숨쉬기만큼 쉬우실 겁니다. 누워서 떡을 먹으면 체하더라고요 팬, ᄀ, 에, ᄂ, 팬 붙이면 되고요. pen, pen 같은 경우도 ᄀ, 에, ᄂ 붙여서 pen이 됩니다. pin 같은 경우도 ᄀ, 이, ᄂ, 핀이 되겠죠. 단어가 입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은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단어거나 없는 단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첫 자음, 끝 자음을 정해놓으시고 모음만 바꿔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 자음 모음 자음 패턴에 조심하셔야 될한 가지는요 R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R과 모음들이 만날 때세 가지의 유형으로 변한다고 했는데요 AR은 R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car, far, jar 같은 소리가 있고요 W가 A를 만났을 때는 w a 소리로 변형이 돼서 war 이란 소리도 있습니다. er, ir, ur 이세 가지는 모두 어 r er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her 그녀의 sir yes sir 할때 sir fur 모피를 말하죠. or은 or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고요. 누구를 위해, 위한이라는 뜻의 for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벳 1강에서 a 소리와 e 소리 구분하는 방법을 나눴었어요. a는 a 길고요. e는 a 짧고 날카롭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리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겹치는 단어들 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a가 들어간 bad는 나쁜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bed 이 짧은 e가 들어간 단어는 침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bag 가방 a가 들어갔고요 b e g 빌다 부탁하다 청원하다 같은 뜻이 있는 bag는 e가 들어가 있습니다. pen 프라이팬 pen 쓰는 펜 pet 소다거리다 pet 애완동물을 말합니다 man 남자 한 명을 말하고요 man 남자 여러 명을 말합니다 에와 에의 소리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들은 뜻과 소리를 함께 기억해 주셔서 혼돈이 없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발음을 하실 때요 이 e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국식 이 발음이 나는 순간 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장모음으로 긴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b i d 라고 발음을 내셔야 되는데 b 비 d 라고 하시면 이게 BID가 아니라 뭐 BED라든지 -E 다른 철자의 단어로 들리기 때문에 뜻이 전달이 안 되거나 전혀 다른 뜻으로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이 소리 짧게 내시는 건 연습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쓰실 단어들로 저몇 가지를 추천을 드리면 kid, 어린이, lid, 뚜껑, big, 큰, 커다란, dig, 땅을 파다, pig, 돼지, him, 그를, 그에게, 남자를 대신하는 말이죠. his, 그의, 그 남자의, bit, 작은 조각, hit, 때리다, sit, 앉다. 등이 있습니다. 이세 단어 조합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다 외우신다기보다 상황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가급적이면 소리에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이 이 소리를 이 소리로 안 내시게 짧게, 낮게 연습하시는 게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와 E를 비교했듯이 O와 U 역시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는 아와 어 소리 두 가지가 난다고 말씀드렸고요 U는 어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가아 소리가 날 때는 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hot 더운 hot 초가지 미국에서는 엄마를 mom 영국에서는 mom U를 사용합니다 아와 어는 소리가 확실히 구분이 돼서 헷갈리시진 않아요 하지만 이오가어 소리가 날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죠 dog, 오가 들어간 개를 말하죠 dog, 땅을 팠다 라는 뜻에는 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sun, 아들, sun, 태양 우리 아들들은 다 태양 같아서 뭐 혼돈이 된다고 해도 이 정도는 괜찮겠네요 오가 더 길어야 하고 유가 더 짧아야 한다는 것 하나의 예외는요 pot, pot, 냄비라는 뜻이 있는데요 put는 put 시라고 읽죠 put, put을 한 가지 예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magic. magic을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볼이 magic E, 마법의 E는요, 장모음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장모음이란 두 개의 모음이 만나서 긴 소리, 다른 소리를 만들 때를 말합니다. 이 E가 만나서 이 소리가 나고요. 이 A가 만나서 이나 에 나는 것 같이 말이죠. 한글로 따지면 이중 모음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장 모음 중에서도요, 이를 마법의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옆에 붙어 있는 모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음을 사이에 끼고 앞에 있는 모음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알지 못하면 전혀 관련 없이 보이는 단어가 이이 이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A, K, E를 봤을 때 K를 사이에 놓고 E가 A의 소리를 변화시켜줍니다. I, K, E를 봤을 때도 K를 사이에 놓고 E가 I의 소리를 변화시켜줍니다. 이 앞에 소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철자의 이름 소리로 변화됩니다. 그럼 A, K, E는 A의 이름이 A니까 A, K, A, K 소리가 나겠죠? IKE는 i 의 이름이 i 니까 Ike. IKE 소리가 나겠고요. 이 매직 E의 특징은 앞소리를 변화시킨 후 자기 자신은 사라집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제 단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P, 야구모자란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E를 붙여 볼게요. E를 붙였더니 E가 A를 이름 소리로 바꿔줍니다. CAP 그리고 자기 자신은 소리를 나지 않습니다. CAP 얼굴에 햇빛을 가려주는 야구모자가 CAP 온몸을 가려주는 망토로 변했네요. TAP 톡톡 치는 TAP 여기에도 E를 붙였더니 A가 이름 소리로 바뀌면서 TAP가 e 됐습니다. 톡톡 치다가 붙어버렸네요. HID 숨었다 라는 뜻의 과거형인데요. 여기에도 이를 붙였더니 hide 숨다 라는 히드의 현재 형태가 되었습니다. hop 깡총깡총 뛰다 인데요. 여기다 이를 붙였더니 이가 오의 소리를 이름소리로 바꿔줘서 hope 가 됐습니다. 깡총깡총 뛰더니 hope 큰 희망이 생겼나봐요. 높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 말이죠. tub 욕조에 E를 붙였더니 이가 U를 이름소리로 바꿔줬네요. Tube 튜브가 됐습니다. 큰 텁에서 갖고 놀수 있는 Tube 이 규칙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어려우실 게 없습니다. 이 매직 E가 들어가는 단어들 중 조심하셔야 할 단어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Ice 같이 이렇게 C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이 C가 E의 영향을 받아서 S 소리가 났고요. I 역시 이의 영향을 받아서 이름 소리, I 소리가 났습니다. R 같은 경우는요. A-R 소리, r 에 이가 그냥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만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써오던 동사들은 예외가 조금 있습니다. Have, have가 아니라 have, 가지고 있다. Give, 주다. Love, 사랑하다, 좋아한다. Move, 움직이다. 이사하다. 이네 단어들은 외워두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직기를 사용하는 단어 중 지금부터 천천히 눈에 익혀주시면 좋을 법한 단어들을 옆에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소리만 익숙해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ke, 호수, safe, 안전한, save, 구조하다, 저장하다, make, 만들다, take, 가져가다, game 게임 bike 자전거 like 좋아한다 line 선 mine 내거 rice 밥 note 노트 note. 노트하다 note. vote 투표하다 hope 바라다 소원하다 june 6월 rule 규칙 mute, 음소거 오늘은 본격적으로 단어를 읽는 연습들을 해봤는데요. 아직 이세 글자 단어들을 보시고 한 번에 읽혀지지 않으시면 1강, 2강, 3강 알파벳의 소리를 한두 번더 복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시간 중 2시간 동안은 저희가 모음의 조합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매직 이를 통해 우리가 다루게 된 A, I 오우, 유우 이런 소리들은 솔직히 우리 한글 표기법에는 없는 소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한글 표기법에 다루지 않은 소리들이 꽤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글을 기준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보다 영어를 더 쉽게 읽어 내려가실 때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왕초보 영어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제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